지금, 네. 1 4 4예요 아, 네. 그, 그러면, 네. 이제, 여기 7 플러스 7부터는 이제 146을 넘는다는 거잖아요. 아, 그렇겠네요. 네. 그러니까 결국에는 23 곱하기 7 플러스 7에서 23 곱하기 22 플러스 22까지. 아. 여섯. 서 결국 22 빼기 6 해가지고 10섯개아이렇게 구할 수가 있군요 어, 끊어, 끊어. 네 여기서 그러면 네. 6하고 8하고 10에 배수고 네. 음. 아, 일단 이게 지금 음, 나누는 수가 나머지에서 다 2씩 모자라잖아요 아, 6이랑 사람 비교했을 때2차이나니까요8이랑는얼 네. 그 비교했을 때도 2차이 나오고 음. 2차이씩 차이가 나니까. 네. 이제 모자라니까. 이제 이 세계 최소 공대수에서 2를 빼주면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용소 구독자 여러분. 홀딩과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